잘린다. 아니네? 응? 엥? 누구냐고? 건이야. 너무 늦었지? 미안. 안 잤냐고? 응, 음, 안 잤어. 나 지금 뭐 하려고인지 알아? 이게 카메라 구도가 진짜 너무 안 나와서 쩔수 없긴 한데. 진짜 밥 먹어요. 오늘 먹어야어 에헤이 묻었다. 에 계란찜 먹힐 뭐 뻔했어. 예. Yeah. 우 이게 뭐냐면 아, 뭐 저녁을 애매한 시간에 먹어 가지고 제가 너무 고파서 이따 늦게 먹으려고 했는데 뭐 연습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진거예요 근데 서호영은 안먹고 씻고 잔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서호영은 자는데 옆에서 뭐 먹기가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참고 자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에서 먹고 올라가야겠다 하고 시켰는데 연습하고 시키고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이 시간이 됐고 카메라 구도 잡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혼자 먹기 외롭고 누가 좀 있을지 못했고 보고 싶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려보기 다시 보기 된다고 하는 거 생각나가지고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완전 야식이야. 이게 진짜 엄자무 아니야? 서자무 진짜 소용 다는데 그거 해야 됐어요. 뭔지만 보여 줄까요? 잠깐만. 기다려 봐. 짜잔. 김치찜. 스팸 추가랑 고기 추가있고 계란찜이랑 김이랑 밥. 맛있겠지 그렇죠. 뭐, 너무 늦은 밤에 먹는 거 아니냐고? 아침 땡겨먹으로 치면 안 돼요? 된다는데? <웃음> 먹을게요 이 밤에 좀 너무했어? 맛있겠지? 음, 음. 이거 뭐야?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맞아? 아침에 잘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 경우가 별로 없고 살찌기 싫은데 맛있는 건또 먹고 싶고 하니까 아침 점심 좀 가볍게 먹고 저녁이랑 야식을 헤비하게 먹는 스타일 얘좀 해주세요 언제 퇴근하냐고 이거 먹고 바로 가려고요 생각보다 늦게 왔고 제가 너무 어물쩡대다 늦게 시켰어 사실 시키고 후회했어아 그냥 참고 잘걸 근데 이미 시킨 걸 어떡해 햄이랑 아. 햄이랑 돼지고기랑 어서 가서... 너 맛있다. 요즘 김치찜에 좀 빠졌어요. 찌개 찌개만의 국물 매력이 있긴 한데 제가 김치찌개 안에 있는 고기랑 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찜으로 먹는 것 훨씬 맛있고 원래 짜게 먹어가지고 국물도 짭조름하고.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느낌? 음 너무 얄밉게 먹는다고? 달림들도 먹어 시간에 먹는 게 진짜 제일 행복한 거 알죠? 할리님도 내 김치찜 드세요. 스팸 추가, 고기 추가해서. 그리고 제가 곧또 미주 투어를 가잖아요. 가면서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최대한 먹고 싶은 거 한국에서 다 먹고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내일은 엽떡 먹을 거예요 이제쯤 줘 햄이랑 고기랑. 이 단면 너무 싶은, 보여주고싶은데? 햄이랑 고기랑 김치 쌓인거 대박이지? 으악! 안 튀었다 그렇게 빨리 먹었어야지 너무 맛있는데 뱀들 <웃음> 돌리면 자요 내일 다시 보기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그냥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라도 혹시 안 자고 있는 달림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내가 시간이 되는데 안 보러 갈 이유가 없잖아. 늦긴 했지만 오랜만에 생긴 여유여서 밥 먹는 김에 달님들한테 밥 먹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맞아? 끄고 먹을까, 그냥? 맛있어 뭐야? 다 먹고 갈게 맛있네 아.. 진짜 이 시간에 먹는 거 버릇들이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배가 부르다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원래 진짜 배고플떠먹으면 많이 안들어가는거 알죠? 약간 그런데? 이제 여기 김치찜 먹방을 한 아이돌이 있다? 나 소문났어? 알림들이 맨날 잘 챙겨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전 진짜 맨날 이렇게 먹어요. 저희 부모님들 저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세요. <웃음> 워낙 카드 내역으로 잘 먹고 다니는 걸 보셔가지고 걱정 안 하시던데요? 아이디 라오 맛있지? 진짜 아 소스 미쳤어. 달님들이 그거 먹고 맛있었다면 다행이에요.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아, 이 김치찜도 먹어주면 안 돼요? 진짜 맛있는데? 맛있 되나? 안되는데? 음? 가게 정보야? 이러다가저 못먹는거 아니에요? 여기 또? 저 하이디라고 갔다가 대기가 한시간이어서 못먹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여기 맛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김치찜집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찜집이 딱두개 있는데 여기 맛있는 김치찜집이랑 그 옥수동 김치찜이라고 어 아, 진짜 미쳤어 어는 옥수동 먹었고 오늘 옥수동 먹으려고 그랬는데 닫아서 맛있는 김치찜 먹는 거예요 가게 이름이 맛있는 김치찜이야 옥수동 김치찜도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주세요 음. 옥수동 김치찜에서는 삼겹 두배 김치찜에 삼겹 추가하시고 기름 좀 있는 거 괜찮으시면 차돌 추가하시고 무조건 순두부로 변경을 하시고 그 음식 시킬 때그 가게 사장님께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 슬픈일이 있어요 맵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맵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막 맛있게 매운맛이야 슬픈일이 있어요 맵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맵게 해줘요 맛있게 맵게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제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슬픈 일 있어요. 맵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맵게 해준다고. 오케이 해서 써먹는 중. 이런 거잘 먹냐고? 막잘 먹는 거보다는 그냥 매워하면서도 잘 먹어요 음 진짜. 김치찜 씨를 말려준다고? 맞아? 아니란데?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시는 사장님들은 진짜 돈 많이 버시고 진짜 많이들 알려서 많이들 사랑받고 많이들 맛있는 걸 드셔야 해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야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새벽에 먹을수더 맛있어 음아 김치도 맛있네 물 나. <웃음> 이건 주문하려고 했는데 재료 소진 나가지고 못 먹으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아. 나곧 미국 가니까 한 달만 드세요. 아, 배부른데? 이거 맞나? 아니, 라는데하수 없어 아세 숟갈 남았어 내일에 내가 후회하지? 하지만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일에 남았어 니까내일아 내가 겠지 하지만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일나니까 알바 니야 이렇게 싸가지고 와랄랄랄랄라. 어차피 음식안 보일 거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봐 그치 이게 낫지 그리 이무 멀더라. 좋으면다행이다 맞아 이거 아침 이겨 먹은거야 맞지? 못 뜨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미유. 원래 사실 그냥 막 먹는데 달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해 얘뭐막 음식만 있으면 막 그렇고 괜히 조심스러워지네. 아, 배부르다. 아, 남기면 안 되는데. 핸드폰 어디갔지? 핸드폰 어디갔어? 어디갔어? 브이앱을 키고 있네? 맞아, 핸드폰으로 브이앱 중이야. 4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브이앱 제 폰이에요. <웃음> 거의 다 먹었습니다. 밥... 진짜 밥만 먹었다, 그치? 먹으니까 또 졸려. 맞지? 하나만 더 먹을까? 마지막을 햄으로 먹어서 고기를 먹어줘야겠어 그거 중요한 거 알죠? 마지막 한입이 진짜 후회 없어야 그 음식에 대한 미련이 안 남아요 자, 고기 맛있었다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언제 치우지? 립 정보요? 립이 어디있어? 입을 그렇게 벅벅 닦았는데 어.. 립 정보 그 맛있는 김치찜 살짝 맛있게 매콤해서 입이 살짝 붉어진 정도 김치찜 립? 맞아요. 입술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퍽퍽 닦았으니까. 원래 약간 입술이 붉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샵쌤, 메이크업쌤들이 립밤만 발라도 되겠다 라고 하실 때도 가끔 있어요. 또 핸드폰 찾았어. 이 정도면 나 핸드폰 중독인 것 같지? 아마 오늘은 워라메인 막 팬하고 또또 미주 투어 연습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습 하나 하고. 쇼핑도 했어요 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옷 샀습니다 요즘 돈 쓰는 맛을 알아보려가지고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써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산게 아니라 아빠가 사줬어요 사실 전부터 좀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전 영상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 편이니까 아 좀큰 화면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 느끼다가 이제 환우이가 최근 아이패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로 단체로 이제 춤추고 온테하한데아 사긴 사야겠다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이제 미주투어 가니까 드라마나 영상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아빠랑 엄마를 단톡방에 초대하고 선착순 한분 건이 아이패드 사줄 사람 구함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돈이 아빠 돈이 아빠 돈이 엄마 돈이라고. 일단 아빠랑 얘기하라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사도 돼이어 필요한 거면 사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결제하고 가로수 길에 직접 픽업 갔어요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가로서키 같이 가서 픽업하고 나온 친구가 일단 100만원인가 너무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98만원이었거든요. 딱! 그래서 박수 못 받았어요. <웃음> 응. 애플 펜슬? 펜슬은 아직 안 샀어요.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미국 갔다와서 살려고 아직 안 샀고 <웃음> 케이스 샀어요. 케이스는 그냥 기본 샀어요. 이거 이렇게 한 거. 케이스 예쁜 거 친구한테 추천받으려고 친구한테 야, 케이스는 뭐 사야 되냐 했더니 뭐그딴걸 물어봐. 이래 가지고 화내 가지고 알겠어. 이러고 필름은 종이 필름이 인기가 많길래 종이 필름을 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딱 자랑을 했어요. 그 짠! 나 아이패드 샀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애플펜슬도 없는데 종이필름을 왜 샀어? 이러는 거예요 립밤 발라요 그래서 내가 엥? 종이필름이 인기가 제일 많던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펜슬 미끄러지지 말라고 쓰는게 종이 필름인데 너 영상 블려고산거 아니야? 그래서 어, 맞는데. 그랬더니. 영상 볼 거면 종이 필름은 흐려지니까 그냥 강화유리를 사지. 왜 종이 필름을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아니야? 이랬더니 어, 야 물어보고 사지. 그더 니가 케이스 무슨 뭐 냐고 물었더니 뭐 그딴 걸 물어보냐? 그래가지고 필름 그냥 고민 나가. 그냥 이거 산 거잖아. 이랬더니 미안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고아, 고, 그 저반사 강화유리 필름도 샀어요 아, 진짜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쿠팡에서 이렇게 슥 하면 그냥 결제가 막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필름만 지금 6장 있어요 새거 종이필름 2 플러스 1막 케이스 시켰는데 케이스랑 같이 오고 강화유리 필름 사가지고 이제 6장 있어요 이거 맞아? 그런 그래, 하지만 이제 기본 케 예쁜 케이스랑 좋은 그거 사어요 그리고 신발 샀어요. 신발 연습화가 <웃음> 이렇게 신잖아요. 그럼 이게 춤을 추면 이걸 되게 많이 하니까 옆에가 뜯어진 거예요. <웃음> <진짜>. <웃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살짝 뿌듯하기도 하면서. <웃음> 못신겠더라고요 이제 연습화가 한두 켤레 있었는데 하나는 옆이 다 까졌고 하나는 여기가 터져가지고 그래 장만할 때 됐다 생각해서 연습화를 구경하려고 운동화를 보다가 그냥 냅다 예쁜 거 샀어요 원래 0만고천원는데 그, 그거 그 알아요 나이키 범고래? 아, 그거 실물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30만원짜리 신고 연습은 못하겠고, 일단 냅대 예뻐서 샀어요. 설날 플렉스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샀어요. 코트는, 어, 제가 맨날 패딩만 입고 다니게 됐는데, 미국 가가지고, 좀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렇게. 안 추운 도시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코트 코트에 범고라도 예쁠 것 같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통장이 영원이 됐어요 영원은 아니고 한 10만원 남았나? 진짜 그 모은 돈 차곡차곡차곡차곡 이었는데 어떡하냐 나 통장에서 보험료 빠져나가야 되는데 없어요 엄마가 그 보험료 통장에 넣어주는데 통장에 보험료 나갈 돈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현금 내일 ATM에 넣어야 돼요. 아돈 쓰는 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달림들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받으면 플렉스 한번 해보세요. 삶의 질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인생 첫 플렉스였어요. 저는 뭔가 물건 소유욕도 그렇게 막 없는 편이고 필요한 것도 막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안 사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뭔가 소비.. 그러니까 옷도 그러니까 이것도 예쁘다 이거 사고 저거 예쁘다 저거 사고가 아니라 어 옷살때 됐다 하면 그냥 이렇게 골라서 그냥 장바구니에 한 100만원 담아서 그냥 이거 결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두 번? 일... 2년에 세번 정도? 약간 그 정도로 못산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플렉스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아빠 사주면 안 돼요? 이 정도 될것 같다 하고 아껴둔 돈쓰 꺼내고 뭐 그래도 좀 들어오는 돈 돌려받고 이랬는데 돈 쓰는 맛을 알아버렸서 큰일났어 달림들도 플렉스 한번 하시고 스트레스 확 푸시고 돈 쓰는 법을 까먹어보세요 저는 그게 지금 안되거든요 어떡하냐 괜찮아 내일부터 김치찜이 아니라 김치에 밥만 먹는거야 그러다가 김치에 밥 먹을 바엔 어, 김치볶음밥이 낫지 않나? 그래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만 먹을 게 있나? 돈까스도 있어야지 돈까스 시켜 약간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제 인생 최초의 플렉스한 설이었어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랄까? 그쵸? 아, 이제 자야 되는데. 아, 씻기 너무 귀찮다. 이것도 언제 치우지? 냅다 물티슈로 그냥 화장 지울까? 어떻게 생각해요, 달님들? 내가 냅다 여기서 물티슈로 화장을 벅벅벅 지우면? 좀 그렇겠지? 앞에만 살짝 원래 눈화장하면 눈앞에가 제일 답답한 거 알죠? 우는 거 아니에요. 입술은 이미 지워졌어. 상해? 피부가? 말랑거 안할게 하... 요즘 클렌징 브이앱이 유명하다고요? 누가 그런 브이앱을 하시지? 그 맞아요? 진짜 잘생기신 분인가보다 저도 근데 생활 자신 있어요? 그 알죠? 원어스 멤버피셜 생얼이 가장 잘생긴 남자 1위. 난 거. 팬싸에서 뽑았어요, 멤버들. 아, 맞다, 달님들 제가 얼마 전에 팬싸 하면서 이제 팬싸 하는 중에 설 지나고 바로 팬싸 했을 때 이제 세뱃돈 할면, 엥? 룸메가 세배하면 세배돈 얼마까지 줄수 있는지 했는데 서호 형이 세배 하면 만원줄수 있다 해서 제가 냅다 세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호 형이 진짜 토스로 만원 보내줬다? 심지어 만 245원 보내줬어. 만 245원.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나서 어제 김치찜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온 금액 반반해서 제가 결제해가지고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서호 형이 반 보내주는 건데 만약 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만 사, 245원에서, 아야 19,000 얼마 보내준 거예요? 어? 17,000원인데? 17,000, 뭐, 700원인데 왜 945원 줬어? 24, 245원을 더 했대요? 왜 그랬어? 그냥 그랬대이형용 2,45에 진심이네? 막 이랬어. 진짜 웃기지 근데 그거 내가 올렸어야 됐는데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그 인지한 게 새벽 3시여서 아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말해줘야겠다 이러고 내일 올려야지 하고 오늘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늦었지만 서영이 저 세뱃돈 줬습니다 만 245원 245원 그리고 항상 뭐 더치페이 하면 245원 더 줘요 좋죠. 저는 아, 얼마 전 환웅이가 아, 이거 살짝 비밀이에요. 이거 살짝 쪼잔해 보여 가지고 말안 했거든요. 뭘다 나눠먹고 15,800원씩 제가 돈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15,800원 계좌 여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올렸어. 15,800원 뭐 알림 떼서 건하경이보내줬길아 오케이 뭐 근데 또 까먹고 안보내 오늘까지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환우이가 냅다 800원 되고 15,000원만 딱 보낸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 바, 반올림을 반 하면 16,000원이지 않나? 100원 200원쯤이야 그러려니 치는데 아 800원 땡게 괜히 좀.. 뭐야? 아니 뭐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15,000원만 보내줘 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통 내가 15,800원 보내줘야 되면 그냥 16,000원 보내주던가 보통 그러지 않나? 냅다 800원 똑 떼고 15,000원 보내주는데 <웃음> 내가 이걸 응아 너 800원 덜 보냈는데 이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 이러고 넘겼지 800원 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아 800원은 그냥 빼고 15,000원만 줘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다시 환영해서 또 보내줄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저는 아마 뭐 얼마 얼마 600원 막 이랬을 거예요 600원인가 700원인가 때 <웃음> 네? 말아? 하다가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환웅이는. 그러니까 8. 15800을 15000으로 받겠지. 그래, 여환웅인데. 하고 넘겼는데. 아, 이게 말하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안 했어요. 근데 이거 뭔지. 뭔가. 엥? 하게 되는 거 마, 맞죠? 나 쪼잔한 거 아니지? 뭔지 알지? 뭐지 이거? 이게 맞나? 이거 아니라는데?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 800원 정도야. 1 5 8 0 0원인데 15만원 보낸 거면 아0 0천원도할수 있다. 근데 158만원에서 8만원 대고150 보낸 거면 그건 얘기할... 뭔가 그 8만 원... 아! 쪼잔한데 아! 하지 말까? 아 그래! 150 거래하는데 8만 원 정도...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멤버들이 앞으로 100원 다 떼서 줄것 같은데? 앞으로 똑바로 합시다, 계산. 아 제가 주문을 항상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 멤버들끼리 돈 나오는 일이 먹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뭐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로 주문 담당이니까 제가 결제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못 받을 때도 되게 많아. 제가 얼마 주세요라고 보내는 것도 자주 깜빡하고 보내면 멤버안 보내주던데요? 며칠 뒤에? 그래서 한번더 보내고 오늘까지 꼭 보내주세요. 괜히 사실 저도 잘 까먹는데 뭐 동관계 확실하게 하는 척안 하면 안줄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꼭, 오늘까지 꼭 보내주세요. 하고 되게 단호한 척. 오늘까지 안 보내? 동 관계 되게 확실하게 해. 하는 척! 보내고 응, 응, 응. <웃음> 몰라요? 그 다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주면 사주는 거고. 아 근데 그거 알죠? 내가 사줄게! 하고 사주는 거랑 본의 아니게 사주게 되는 거랑 좀 다른 거. 가끔 그래요. 근데 뭐뭘 따져.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그때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예요. 한웅이는 어떤 마음으로 15,800원에서 800원을 똑 떼었는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비밀이에요. 저 쪼잔해 보이니까 비밀로 해줘야 돼요. 카톡 정산하기 써달라고요? 아 근데 제가 멤버.. 몰라 멤버들 토스하고 카카오페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어, 어어. 졸리네? 근데 진짜 너무 귀찮아 지금 올라가면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기가 너무너무 귀찮아 그래서 조금만 쉬다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 씻고 이거 씻고 머리카고 씻고 샥 하고 이거 씻고 하고 잘 거예요. 곧 했더? 했는거 보고 잘까? 아니야 지금 아 졸리기보다 너무 귀찮아. 조금만 더 놀자 나랑 야 계란찜 저리 가 얼굴이도 중요해 끝이 맞지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거 이렇게 꺾어도 돼요?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아? 어때? 어 뭐야 이거 머리? 춤추다, 이렇게, 엉켰나 보다 근데 댓글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자 그냥 됐어 우리 목도 꺾겠어? 아! 좋은 생각 있어! <웃음> 이거 맞아? <웃음> 어때? 좋지? 난 좋은데? 눈빵.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어쩔 TV <웃음> 그거 맞는데 귀찮잖아 어쩔 TV 나 앉아 아무튼 달린들이 보고 있는데 자냐? 나여기잠 큰일 나! 알지? 큰일 나 큰일 나 냅다 막 자다가 이렇게 막배 까면 어떡해 어? 큰일 나안돼 이러고 안잘 거야 단거 먹고 싶다. 커피 막 이런 거. 커피 먹고 싶고 단거 먹고 싶다. 그치? 달밀들안 먹어서 안 먹고 싶을까? 와 진짜 커피 한 모금만 먹으면... 아 하고 싶다. 아니면 사탕 먹고 싶다. 이 각도에선 나 처음보지 오히려 좋아? 귀가 왜 이렇게 빨갛냐고 이게 눌러서? 이쪽은 안 빨개 어때요? 같이 밥 먹고 누워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새롭지? 살짝 예의 없어 보여? 그럼 일어날게 에이 눕방도 하는데 뭐 그치? 립밤 바를까? 아 귀찮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나 이제 슬슬 갈 건데 한 시간은 채우고 가려고 좀 남았어. 할말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뭐가 있어? 조금만 일본어 해주세요. 하이. 무시무시. 체리, 체리, 체리 뻥 뻥. 이건 일본어가 아닌가? 맞네? 일본어? 일본어 뭐가 좋지? 나이스키 그희야곧 중3되는 투문에게 공부하라고 따끔하게 해곧 중3이 되는데 날 권희라고 부르면 안 되지 얘기야 음, 공부 열심히 해 응 흠. 살짝 올릴까? 조금 내릴까? 어, 아. 와, 큰일 날 뻔. 보고싶으면 어떡하면 좋냐고? 봐! 수강신청 성공 기원해주려고 냐 수강신청? 그거 진짜 어렵대 난 안해봤지만 화이팅! 월금 공강 화이팅! 이거 맞지? <웃음> 나 이거 보, 읽고 싶네 건야 가끔 인간관계가 괜찮은 건지 의문 가질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어그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어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어 내가 고민을 하게 하는 상대는 별코 좋은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인? 맞아?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잘하면 돼요 내 사람한테 잘해줘 내 사람 그게 스트레스 제일 안 받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 미움받을 용기가 되게 없는 사람이라서 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했고 그리고 99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 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 명이 안 좋아하면 그한 명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를 좋아한 하 99명에게 어, 그니까 막, 그게, 아, 뭐야. 충분히 99명한테 쏟아도 되는 노력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다른데로 새더라고요날 싫어하든 어쨌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습을 막 바꿔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 저 사람이 싫은 거안 해야지. 어, 저 사람이 혹시나 나. 이 모습 싫어하면 어떡해? 하면서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아직도 미움받을 용기는 없어요. 근데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인생이 꽤 짧아. 그냥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만? 시간을 보내고? 그럴.. 그러기에 충분해 알지? 나 싫어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냥 다 걸라야! 뭐 어떡해? 싫다는데 그래라, 난내 사람들 챙긴다 나중에 가봐라? 내가 내 사람들 잘 챙겨주면 내 사람 되고 싶어 할걸? 그땐 얄짤 없어, 임마! 그래서 잘하려고 하잖아요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몇번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보려고 근데 내 성의를 무시한다? 어... 그럼 굳이 내가 왜? 너처럼 소, 나처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너랑 관계를 유지해야 돼?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투문들은 투문이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나? 투문은 원어스 건의의 이유라고? 날 있게 해준 사람들인데 다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치? 그래도 다잘될 거야 그리고 제일 나답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제일 많이 해요 꾸미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뭐 힘들면 힘들다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으면 진심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내 자신을 보여줬을 때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보다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내 곁에 없는 사람들은 신경쓰지 마요 안쓸순 없겠지만 내 사람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없어질 걸? 저는 그래서 내 사람들 더 챙겨 더잘 챙겨 주기가 제 하나의 인생 목표예요. 아, 립밤 발라야겠다. 너무 건조해. 쳤어. 이 새벽에 참 제가 많이 괴롭히죠? 맛있는 거 먹고 잠못 자게 하고 미안 너뭐 어떡해 잘.. 잘 누면 자라 내일 다시 보기로 봐라 또 약간 TMI 같은 고민인데 친구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놓고 돈 자꾸 안 보내주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사준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낸다고 해놓고 자꾸 밀어. 이거는 어 그냥 얘기를 해요. 나 내일까지 꼭 얼마 보내줘. 아니면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봐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약속은 그 사람이 뵀던 걸 지켜야지.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나 돈갖고 째째하고 서로 얼굴 붉히기 싫고 너랑 너무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거 그냥 내일까지 꼭 보내주라. 라고 했을 때 에? 싫어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때 안 보내주는 사람들은 진짜 주위에 안, 안 둬도 되는 사람 그돈 받고 그냥 칼같이 잘라내요 이건 예의야 돈안 보내주고 이런 건왜 내가 돈 빌려줘 놓고 내가 쩨쩨하고 막 쪼잔한 사람 돼야 돼? 어 진짜 질색이야 그 돈은 어 내가 착하게 말하고 기분 안 상하게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당연히 내 돈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사람 기분도 뭐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지만 아난 이래서 싫어 왜내 돈을 가지고 내가 쪼잔해볼까 걱정하면서 돈 받아야 돼? 진짜 싫어 그치?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받아내세요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기분 나빠하면 친구 아니면.. 건야 <웃음> 내가 한 짓이 없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이 소문을 만들어서 그 소문의 꼬리를 물어서 우리 학년에게.. 에서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되냐고? 음. 그럴 수 있지 이럴 땐 어 일단 주위 친구들이랑 기회가 되면 어 아니라고 해명해요 나 근데 진짜 안그랬어 하면 이제 또 일각에서는 야얘 이거 아니라는데 안 아, 근데 백타 맞아 근데 남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일일이 다 가서 해명할 수 없는 건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스로 당당하고 내 스스로가 아니면 일단 그걸로 된 거고, 나를 믿어주는 주위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믿으면, 솔직히 너무 속상하죠.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내가 그랬다고 소문나고, 뭐, 애들 다 그것 때문에 나 싫어하고, 그럼 진짜 속상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그랬다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나 자신밖에 몰라요. 그냥 당당하면 될것 같아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안 그랬는데 어쩔 건데 내가 그랬어? 아닌데? 이 마인드 요즘 진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이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러려고 자신을 좀더 단단하게 다지는 중이에요 화이팅 달님들도 화이팅이래 힘내 내가 나를 좋아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웃음> 왜 모르지 그걸? 물론 나도 몰라 저도 자존감 떨어질 때 많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웃음> 어 아니면 내가 뭐 진짜 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저도 해요 저조차도 물론 에이 그만하자 나는 소중한 사람인 거 알지 나는 내가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고 끝날 때 많지만 저도 그런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것의 시작은 어 내가 잘하는 거 꿈이든 뭐 일을 하든 뭐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부든 열심히 하는 내 모습 잘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내 모습 나 칭찬해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게 생기고 뭔가 좀 그러면 이거 잘하는 나 칭찬해 그리고 주위 친구들 한 조, 그러니까 제 주위에 진짜 좋은 사람들 감사한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 주변에 있는 저런 감사한 분들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사한 분들한테 좀 베풀고 그냥 선행도 많이 하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기부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나 이렇게 아나 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끔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옆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다는 거? 아니면 뭐나뭐 뭐 가끔 거울 봤는데 내가 나꽤 잘생겼다 할때 있고 장난인 거 알죠? 그리고 그리고 저는 다행인 건 달림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항상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응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달림들만 찾으면 금방 회복될 때가 많아. 그래서 나도 달림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그러잖아요. 달림들 투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를 잊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자신감 가져요, 화이팅 윙크 아니고 눈이 살짝 건조해서 아 뭐지? 와 큰일 날뻔 했어 달님들 배터리 1퍼야 그래서 냅다 충전기 꽂았어. 와 큰일 날뻔 했다. 인사도 못 하고 갈뻔 했어. 여기가 밝아야지. 자, 자, 맞지, 맞지. 아, 큰 일이 날 뻔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웃음> 알림지, 저 진짜 나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자리가 없어. 일퍼야. 이제 슬슬 나도 올라가 자야겠다. 그래도 나 새벽에 혼자 밥안 먹게 같이 있어주고 놀아줘서 고마워. 서호 형이 일찍 씻고 잔다 그래서 옆에서 밥 먹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름 배려한답시고 회사에서 먹고 집갈려고 먹는데 혼자 먹을 뻔한 거 달님들이 같이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어 항상 고맙다 오늘 월화민 팬싸도 끝났거든. 그래서. 좀 몽글몽글했어. 아, 렌즈 빨리 빼야겠다. 잘 자. 다 졸리다, 이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갈게 너 어차피 나 충전 조금 돼야 퇴근할 수 있거든 핸드폰 1포때 끊기면 안되니까 충전기 꽂아놨으니까 1포만 더 충전하고 갈까 캡처해줘 잘자 내 꿈꾸라고. 흠 <웃음> 알겠어. 달님도 얼른 자자. 달님도 얼른 자. 아 근데 해외 투문들은 이제 일어났겠다 그치 아직 잘 시간 아니지. 난 잘. 이거 맞아? 잘자 사랑해 안녕 야 또 아프면 했어 아, 이거 언제 치워? 진짜 너무 귀찮은데? 우리 가위바위진 사람이 치우자 가위바위보 치워 <웃음> 아, 일단 음식물을 모으고 반디? 아 깨끗한 플라스틱은 또 씻어야 되잖아 이것만 바자 치워줘 치워주고 싶다고? 빨리 치워줘 와 일로와 빠이쿠야 근데 다 치웠어, 나.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철없을 적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파란... 오우. 맞아? 아니라는 데? 파란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하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철없을 적, 내 기억 속에 기행 타고 가요 아! 언제 자?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뭐 그치? 오히려 좋아 나 아침형 인간 와, 다 치웠다. 이것만 버리면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고? 저 10시요. 아니, 나 9시 반에 일어나야 씻지? 10시에 나가요. 어때? 뭐 평소에 얼마나 많이 잔다고 많이 자요 사실 저 어쩔 땐 10시간도 넘게 자요 뭐야 귀왜 이렇게 빨개졌어? 이쪽은 하는데 이쪽은 빨갛다 이거 맞아? 아니라는데? 털 없을 적내기약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내려가겠죠 뭐지 이거? 콧말 oh 갖고? 아 진짜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가기 싫어. 맞나? 아니라는데 헤어지기 싫다. 그렇지. 갈게. 가지 말까? 아 근데 지금 올라가도 못잘것 같긴 해. 아니 잘잘 걸? <웃음> 이거 내 요즘 말투야 친구들 때문에 올랐어. 이거 맞아? 아니라는데? 약간 현실 회피하고 싶듯했어요. 이거 맞나? 아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는데? 아 이거 맞아? 아닌데? 나 그냥 잘래, 여기서 아무래도 그건 안 되지? 잔다, 갈게 너무 새벽이다, 그치? 새벽인데 안 자고 내 v 이 봐줘서 고맙고 해외에 있는 달님들은 화이팅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고 이제 일하는 달님들은 사랑해 힘내 이제, 자, 이제 자야 되는 달님들은 잘 자고 곧 나가야 되는 달님들은 화이팅 안녕 빠이 진짜 싫다 먼저 끊어 나뭘 먼저 끊어? 내가 꺼야지 그치? 지안 <웃음> 자겠는데. 바이, 나 진짜 올라간다. 잔다. 바이, 잘 자라. 안녕. 안녕.